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이 사람하고 같이 오랫동안 잘 지내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정말 지금처럼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배려해 줄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내 남자가 얼마나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남자인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꼭 정답은 아니지만 궁금하시다면 이런 장면들에서 내 남자 가 어떻게 하는지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흔하게는 보통 식당에 가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이렇게 놓쳐 그리고 또 물을 또 셀프로 떠다가 마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럴 때 남자가 먼저 내 숟가락을 놔주고 나를 위해서 물을 갖다주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 남자는 그래도 조금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. 비 오는 날 남녀가 함께 걸어가는데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요. 그런데 남자는 지금 몸이 다 젖어가는 상태지만 나는 거의 젖지 않았다. 이런 경우라면 남자가 우산을 여자 쪽으로 집중해서 씌워준 거겠죠 내가 젖는 것보다는 내 여자가 조금이라도 젖지 않게 해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몸 안에서 습관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남자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남자가 그 자기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지나가면서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하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물론 남자도 여자가 한 말에 신경을 쓰려고 는 하지만 뭐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자가 했던 말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음식이 싫어 어? 난이 색깔이 참 좋아 이렇게 던진 말들을 남자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배려심이 없다기보다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남자친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을 때에도 남자친구의 배려심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내가 피곤할 때 의자를 뒤로 제껴주거나 안전벨트를 챙겨주거나 이런 거는 너무 보편적이라서 그렇다기보다 실질적으로 배려심이라는 거는 상대에 대해서 계속 긴장을 하고 상대방에 중심을 둬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배려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남자가 몹시 화가 나거나 어,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운전하다면 그런 행동들이 많,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. 그럴 때 쉽게 욕을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. 내가 야 뭐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. 근데 이 공간 안에는요 지금 남자 친구하고 여자하고 둘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남자가 욕을 하는 순간 불편한 거는 저 앞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상대방 운전 차량이 아니라 여자친구만 불편해져요. 자기가 던진 말 때문에 여자친구만 불편해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번 잘 지켜보세요 지켜보면 분명히 욕이 나올 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참고 있다 물론 원래 성격이 차분해서 별말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, 욕을 안 하는 거고 화를 안 내는 거는 지금 내가 불편할까 봐 그렇게 아마 행동하는 걸 거고요 그런 순간에 더 확실하게 볼수 있다면 눈빛이나 얼굴을 보면 막 화가 나고 떨리는데도 그걸 참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아이 남자가 내가 욕을 하면 여자가 불편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욕을 좀꾹 참고 있거나 어, 표현하지 않는 거거든요. 그러면 당연히 배려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. 자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건데요. 이두 가지는 되게 간단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되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경우예요. 봄이나 초봄이나 어, 가을 늦가을, 음. 그러니까 여름을 제외하고 좀 날씨가 쌀쌀할 때쯤이요, 너무 추울 때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. 길을 걸어갈 때. 날씨가 좀 쌀쌀한데 남자친구가 그냥 나를 손을 이렇게 잡고 가느냐 아니면 뭐 손을 깍지를 끼고 가느냐 이런 방법으로 남자친구가 나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알수 있는데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여자가 손이 차가울까봐 손이 시려울까봐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도 손을 이렇게 좀 움켜줘 줘요 공교에 노출이 되지 않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죠. 상대방이 손이 시려울까봐 내 손으로 그 손을 꽉 잡아서 온기를 품어 줄수 있게 해주는 그런걸로 간단하게 테스트 할수있고요그 다음에 데이트를 하다보면 여기저기 많이 걸어다니잖아요 뭐 번화한 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꼭 있죠 그 전단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알바생 이라든가 좀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단지를 나눠줄 때 무시하고 일부러 손을 이렇게 피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남자가 있을 수있고요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걸 꼭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받아서 사실은 이렇게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는데 그걸 받아들고 조금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저 먼데 가서 그 전단지를 나눠주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전단지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전단지를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배려심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지금 알바생이라든가 어르신들이 그걸 나눠주고 있다는 거는 그분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수고를 좀 덜어줄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이걸 받아서 버리는 행동도 사실 불편한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있는 남자라고 볼수 있고요 전단지를 나눠준 분들이 전단지를 줬는데 그걸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버리면 그 전단지를 주는 사람들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겠죠 사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준걸내 앞에서 바로 버린다면 상대방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남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배려를 할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전단지를 뭐 사정이 있어서 안 받을 수도 있고 뭐못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받는 분들이 나쁘다는 라게 아니라 늘 전단지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면 거절 못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대방한테 내가 줄수 있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와 함께 오랫동안 지냈을 때 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전단지를 계속 받아주고 또 다른 전단지 를 배포자가 나타나도 또 그걸 받아주고 이렇게 계속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잘 모르는 타인에게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를 대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배려를 할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배려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결혼을 하거나 오랫동안 연애를 할 때도 여성분들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선택하면 정말 편하고 또 지속적으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눈여겨서 한 번쯤은 내 남자가 어느 정도의 배려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